안녕하세요 아주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아주 따끈따끈한 아이템이죠. 바로 이 제품 어 뭘까요? 바로 다스에서 요번에 스틸 핸드건을 출시했습니다. GBLS 사에서 아 다스가 아니죠. 요거는 다스가 아니고 GBLS에서 1911어 스틸 킷으로 된 스틸 킷이 아니고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으로 된 핸드건을 출시를 했고 또 제가 요렇게 제품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 바로 1911이 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그1911이 콜트라고 하자. 일명 콜트라고는 하는데 뭐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조회가 깊은 건 아니에요. 뭐 사용해 본 적도 기껏 해 봐야 마루이나 뭐 웨스턴 암스에서 나오는 좀 스틸 그1911한번 정도 만져 본거 그리고 마루이 아니면은 뭐 WE 뭐 이런 것들, 제품들, 이런 회사들 제품들을 주로 만졌고, 스트린드금 같은 경우는 많이 만져봤어요. 글록이라든지, 뭐, HK45, USP,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스틸,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져봤는데, 이 제품, 바로 그 g b l 에서 나온 1911.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제품인데 한번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만져보면서 여러분들께 어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 말씀드리는 것은 1911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로 순수하게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고 또 슈팅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저 입장에서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작동성 이라든지 뭐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퀄리티 라든지 이런 것들 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것 외에 뭐 기술적으로 어떤 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지 이런 것들 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스를 완충을 하고 몇발 정도 쏠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가스는 완전히 다 비웠습니다. 안에 눌러서 다 비운 걸 확인했고, 가스는 레드 가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스를 한 넉넉히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실러 주겠습니다. 실러 준 다음에 비비탄을 넣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넣어보니까 8발까지 들어가는데, 8발까지 다 들려고 하면은 좀빡치니까 7발씩만 넣어볼게요. 몇발 넣었어요? 7발인지, 8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넣고 한번 테스트 사격 해보도록 할게요. 잘려보겠습니다. 카운트를 하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발 들어갔네요 그대로 탄창을 빼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발, 두발 일곱발 7발. 일곱발을 넣고 계속해서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열네발 열네발 격발을 하고 지금 가스가 이제 없네요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은어 지금 영상으로는 한번 정도인데 제가 한 10번 이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탄창에 가스를 완전 충전했을 때그 유효하게 어 진짜 타켓을 날아가서 쏘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유효 발수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8발에서 9발 10발 10발 째도 간당간당 했어요 간당간당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한 8발 9발 9발이 맥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9발 9발이 맥스인 것 같아요 10발도 조금 그 쏠때 느낌이 힘이 없어요 끝발이 10발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10번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9발까지는 잘 나가요 근데 열 발째 부터 힘이 느낌 이상해 이요 타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힘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 테스트는 집탄 테스트 어 솔직히 집탄 테스트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조금 거리 어느정도 거리가 지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걸음으로 좀 이제 큼직큼직하게 걸었어요. 열었을 때 15발 정도 어 실제로 보면은 어 어느정도 돼 보이세요? 대략적인 거리가 한1 2 3 m 정도 됩니다. 1 2 3 m 정도 되고 어그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할거예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 한탄창에 제가 7발씩 넣었습니다. 7발씩 넣고 일단 첫번째 탄창을 먼저 쏘고 가서 제가 어이 매직으로 테스트를 할 체크를 할 거야 체크를 해서 어, 원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보자 한 4탄창 정도 테스트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가늠새 가늠자만 의존을 해서 가운데 놓고 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 제가 들고 쏘는 거라서 조금 번짐이라든지 퍼짐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 정도라고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탄창 7발 테스트했습니다. 한번 가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탄창 네번째, 네번째 탄창 일곱 발씩 네, 요런식으로 뭐, 테스트 해볼게요 계속 일곱발, 0발 했고 세번째, 네번째는 빨간펜으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탄창. 네 번째 태클을 할게요. 같이 가시죠. 들고. 지 온도 보이시죠 잘 이게 제가 사서 맞춘거고 첫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1번 1번이 지금 이렇게두 개. 게 요렇게 세개 그래서 토탈 7발 1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7까지 맞았고 2번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까지 하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데요 2번은 이렇게 맞았고, 3번은, 그냥, 3, 3번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3번은. 이렇게. 3번. 그리고 4번, 삼각형. 음, 이거 하나 튀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내 탄창을 쏜 거고, 제가.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뭐 오늘 영상을 한 이틀에 나눠서 찍고 는 있는데 테스트를 많이 쌌어요. 일단 많이 쌌어요. 일단 집탄은 이정도라는 거 정도 보시고 이거 집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뭔가 이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좀 아쉬워서 어 영상으로 좀 남길까 싶어서 일곱발씩 한창을 두탄창을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탄창을 더 넣고, 요 앞에 있는 이 작은 티켓을 쏠 거예요. 거리는 한, 보자. 한 7m? 7m 정도 되겠네요. 그냥 두 탄창을 일단 쏘고 나서 어, 체크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 일곱 발다 아, 쏘았습니다. 쏘고 테스트, 저 매직 좀 들고 올게요. 보자 보자 작은 타켓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한발 더, 열네발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타켓은 작아요, 작은 타켓이고 우리 성인 상방신. 근데 여기 그 IDP의 오피셜 타켓인데 이 가운데 있는 원 안에서 조금 퍼지는 느낌, 퍼지는 느낌 좀 있네요. 습니까 한번 쏴 보시니까. 어 일단은 다른 장난감 총에 비해서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감이 앞에 즉각 글록을 쓰는데 글록 당기는 트리거 감으로 당겨서는 안 되고 실제 힘을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오좀 어, 색다른 재미는 있는데 아직까지 느낌이 어, 뭐 해야 되지? 묵직하고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좀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 소장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총 같습니다. 자 오늘 어, 테스트를 좀 많이 해 봤어요 뭐 그렇게 막 저기 전문가처럼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어, 내부적으로 뜯어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뭐 분해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트 자체가 분해하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이 슬라이드 스톱 버튼 풀고 뭐 풀면 되는 방식이니까 그런 방식과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외형을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 뒤쪽 세이프티 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 세이프티 장전을 했을 때뭐 안전 세이프티 한쪽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뭐 고증이나 이런 것들은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911이 가지는 그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그 외형을 팔아봤을 때 풀스틸이잖아요. 일단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이게 100만원 초반대, 지금 초기에 예고하셨던 분들은 100만원 거의 120만원, 뭐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셨을 텐데, 어, 탄창이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탄창을 제외하고 또 탄창이 하나가 더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발매일을 연기를 하면서 GBLS 측에서 이렇게 초기 예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탄창을 3개까지 무료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고 하셨던 주인 분들 탄창 을 이렇게 3개를 받았고 어, 가스 같은 경우는 이 탄창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 장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예고 하셨던 분들한테 어드밴테이지가 있는게 이 라이프타임 워런티 그러니까 평생 보증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뭐 부속품들 중에서 뭐그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무상으로 워런티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무상 워런티를 제공한다는 거랑 국내에 있는 업체가 무상 워런티 제공한다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바로 내가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 바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 100만원 초반대의 이풀 스틸 핸드건 특히 1911. 대안이 별로 없죠 1911 풀스틸 이라는게 금액대가 뭐 2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300만 원넘는 것도 있고 또 100만원이 안하는 것도 있어요 한데 제가 만져봤던 풀스틸 핸드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이라든지 뭐 hk 45 라든지 usp 라든지 뭐 이거 외에 여러가지 스틸 핸드건들도 저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다 100만원 넘어요 넘는데 어 퀄리티 자체가 철의 재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 생산하고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철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더사 스틸 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철이 좀 저질의 철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고 일단 음 철의 냄새도 되게 좋아요. 냄새예 아무튼 이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요 각인이 그 다스 각인입니다. 다스 각인. 혹자들은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와 백만 원짜리 총왜 이래 비싸냐 저거 살바야 뭐. 마루이 아니면은 뭐 케제 웍스 WE 뭐 이런 제품도 총 다섯 여섯 자로 사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스틸 핸드건을 구매를 해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어 절대 비싸다라는 생각이 안들 거예요. 글록 같은 경우는 가더 스틸 말고 뭐 제대로 된 스틸 핸드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무래도 국내에 나오는 뭐 R사라든지 뭐 T사라든지 이런 회사의 그 스틸 킷 아니면 스틸 핸드건 하고 비교가 될 텐데 그런 핸드건이랑 비교를 했을 때의 이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음, 일반의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유저들이 1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쓰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저가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고 라 하면 또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가 준다라고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팍 드리고 받겠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이게 비싸다 라든지 이게 그 돈가스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를 찍으면서 어, 사용을 해봤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뭐이 제품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은 내가 1912를 좋아하고 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어, 어, 이게 슈팅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게임용으로 쓰는 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이 d 비탄 유효가 한 8, 9발이고 또 집탄이 그렇게 좋은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총을 못 쓴다고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탄창을 오늘 비비탄을 엄청 많이 쐈어요 테스트 한다고 많이 쐈고 했는데도 이게 집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트리거 압이 조금 더 약했다 라고 하면은 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탄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리고 음또 하나가 이 가스 가스가 이, 뭐, 퍼포디는 화이트 버전도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레드가스 정도 써야지 어느정도 작동을 보장을 하고 뭐, 그런 점들은 좀뭐 단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좀더 편했다는 것은 쓰면서 느낀건데 이제 호흡 거는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호흡을걸 수가 있어요 여기 챔버 그안를 열어보면은 아래쪽에서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호법을 걸 수가 있고 또 기본적인 탄속도 한 레드가스를 썼을 때 적당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가 게임 탄속보다는 낫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어... 나오는 탄속 그러니까 탄속 편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게 한 일곱발, 여덟발 정도는 이렇게 격발을 했을 때 어... 기본적으로 탄속이 거의 비슷하게 오차범위 내로 탄속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노즐에서 뿜어 주는 가스의 양이 상당히 일정하게 뿜어 준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린더 하우징 자체가 이 슬라이더와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스 분출량이 많아서 탄창이해서이 작은 탄창에서 오는 그런 격발할 수 있는 발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면 은이 탄창이 이게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그 폴리머지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레드가스 이상의 가스를 썼을 때는 터질 우려가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점은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뭐 co2 탄창 지금 이 탄창 자체에 co2 형태로 변현하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이 그립이 좀 뚱뚱해져야 되는데 뭐 co2 아니면은 요 밑에 를 뚫어 가지고 hp 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폴리머 탄창이다 보니까 hp 에 고압을 썼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지도 안정성에 이렇게 개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레드가스 정도 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이거 리뷰를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은 그 에어식스티비에서 이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뜯어서 막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끔 빌려주신 그배용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아무리 하고 저는 조금 더 테스트 격발을 한번 좀 해보고 나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안 써보면 이제 제가 써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좀 아쉽네 이거. 구